뭐 공원에서 있는 뭐 찐득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뽀미한테는 이런 데 오면 은 정말 야생 찐득이들이 막막 막 다리로 올라오거든요 전투적으로다가 에이, 그런 거다 이겨내고 우리 뽀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이, 여러분도 이 무더위 덥다고 집에만 에이, 근데 또 요즘에는 또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가 이렇게 산바람 쐬주니까 직접 산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렇게 우리 건강하게 올해를 이겨냅시다. 산... 공기를 다 먹어버릴 테다. 응? 바깥 공기를 다 먹어버릴 거야. <이 <bunları> <이 <principle>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가족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이> 공기나 먹자 저는 차 안에 있을 때 상박 공기도 마시고 냄새도 맡고 하면서 나름 즐기고요. 또 공복에 나온 지라 밥도 먹으며 현장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km 이동식 네. 네.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어,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기. 48번지 여기. 여기는 아닌가 우리. 4 8번인줄 알았더니. 회전 교차로에서 8시 입다리버가먹다고 이어서 무회전입니다. 그래도 잠시 후 4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치킨버거 구간입니다. 음난 치킨 먹먹을거요자자포이토 가볍게 포테이토. 그러니까 가볍게 꽃이토이토막 주말이어서 300m 회전 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뿌면 거기 있어. 오지마 오지마. 응응. 음, 거기에 그 어떻게 하지 돼요? 뿌면은. 응 뿌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연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뜨거해. 500m 회전 교차로에 이귀걸스냥 c s t 좁아, 그냥 뒤로 가자. 음. 그쪽 다 눈보미 음. 때문에 안 보여. 그래, 그래, 그래. 씨야 오케이. 오, 어, 이쪽으로 넘어. 너무... 아이고, 깜찍이야 너무, 뭔데? 이쪽으로 오면 빠져. 오케이 okay. 널널해 더 이상 오지마 쭉쭉 안 그러면 걸어가야 한단 말이야 음... 길 찾았어 응? 이렇게 올라가도 되잖아 가보자 가보기데 길이 없어 또 걸어가야 돼? 길내 n 길 o 이이 n d Kiri Puin in the Chaka. I s a 어 갔다 와야겠네 천 s 어쩔 수 없구만 p Oh, shit. I'm going 꼭꼭꼭 o 두개 뜨니까 여기서 하나 뜨고 저거 해야지 아니면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보자 잘 파라고 그러니까, 내려 있어. 그러면 왜? 그래서 퍼라고 밖에서 그러면 이게 있어? 뽐이너 아까 전에 내가 대나무 산에서도 씨 내가 너 안고 왔잖아 씨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시혼자한 것처럼 그냥 깨갤거리고 있어. 아이씨 <웃음> 난 코스다 난 코스야. 됐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안돼안돼 안 돼. 여기서 좀 자고 있어서 갔다 올게 아니 아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니 못가 못가 엉덩이가 파여 있어서 못 간다고 여기 여기까지 해 그냥 아니 가지마 안돼안돼 괜히 무리하지마 걸어갔다 올수 있어 응. 바닥에다가? 저기 앞에 봐봐 어. 뭐어 표시봉을 개수를 세야 돼? 아 이제 나무 세야 되는데. 음. 이게 8m 안에 있는 거 세면 되잖아 너 어디서 또똥 묻혔어? 뽀미눈 너무 싫긴냥 음, 어우 똥냄새 갱아지도 똥 묻혔어 또물 아, 있으면은 확 저기 아주 목욕을 딱 시켜야 되는데 아, 아 진짜 야장을, 야장이 안 갖고 온것 같은데, 야장. 아 야장 안 갖고 온것 같아. 아, 짜증나. 야장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야장을 가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야장 거기 뒤에 있어 그 내꺼 자리 뒷좌석 내꺼 자리 뒷좌석 조수석 뒤에 그 의자 뒤에 그 등받이 있는데 꽂아놨어 어 그걸로 하자 어차피 바뀌어진거 에서또 어차피 정리해야되거든 어우 그것이 살록이랑 이런것이 다 빠져가지고 날짜랑 이런거 적는거다 빠져가지고 의미가 없어 그 야장은 가만있어 여기다 할까? 여기 가방 좀 넣어줘봐 아니 아까 야장 챙기려니까또 그니까 챙긴다고 하면서 GPS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 <웃음> 할게 그나마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막정이지 근데 이게 호두가 아니네? 그럼 이게 호두가 아니고 뭐야? 얘는 호두가 아니고 얘가 호두야 그러지 이런거 있던데? 어 호두 이로와봐봐봐봐이똥 응, 묻혔어 일라 와봐 알았어똥 묻혔어 응음뭐암 냄새 안나안 나는가? 응음 호두 그래 호두 에왜 껍질 냄새 안 나냐고 안나 응, 콜만 있음 코가 지금 뽐이 똥 묻혔어 뭐 이거. 아 몰라 똥 냄새나 뽐이한테서 아우 저놈은 자식 올해도 여임없이 우리 뽀이 <웃음> 여전히 똥 묻히고 다니고 있고요. 올해 3년차 접어들어가지고, 조금 사람을 보고, 좀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 개 키우는 재미가 썰썰합니다. 그리고, 요 자, 이게 호두. 어,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저거 지준으로 가야겠다. 음, 음, 음. 아니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먼저 그랬더니 우리 오빠들이 아니 우리 오빠 중에 하나가 이네 얼굴 좀 그만 나오게 좀 하래. 부담스럽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다른 사람들, 뭐 영상 좀 봐가지고, 뭐, 이 얼굴 좀 조금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 내 영상에 내가 나와야지. 뭐, 딴 것들이 나오면, 쓰겄어요 그것이. 그것이 나의 영상이 아니잖아. 자, 여러분, 잠깐만요. 5월이여가지고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엄청 시원해. 그냥 올라와요 응? 저 우리 뽀미 온다 저 우리 뽀미 오죠? 아이고 예뻐라 우리 뽀미노 거기있어 뽀미 기다려 뽀미 기다려 뽀 어, 거기있어 기다려 지금 딱따구리 소리예요 딱따구리 자 있고 없어요 에? 근데 8 m 에서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여기 죽었어 고사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두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고사목이 하나 있구요. 고사목 있고 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좀 아래쪽으로 내려다 봤을때 음 여기니까 아래는 고사목이에요. 2미터 전방 고사목 자자 자. 이쪽으로 나기는 아빠가 안 움직이면 자기도 안 움직여. 주로 이제 이렇게 맹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만요 원대는 죽고 맹화로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무들이. 오늘은 거의 서비스 차원으로 아빠는 쉬고 제가 두 개여가지고 이게, 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마지막 그 고생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셔. 나무가 쓰러지고 임도는 패이고 토양은 이렇게 파헤지고오 독수리다 저 독수리예요. 보여요? 아, 영... 우리 처음 보죠. 나도 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깊은 산에는 독수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아, 또 독수리에 타면 진짜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어... 자. 왜, 뽀미야! 우리 뽀미는 저렇게 깨갱거려요 우리한테 달려올 때는. 아이 뽀미야 물안 가지고 왔는데 또 거기 있어. 뽀미 기다려. 아유 우리 강아지 왔어? 아이고 목말이 아우 목말라. 아우 아우 우리 뽀미. 아 우리 뽀미.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좀 쉬어. 아득이 진득이 진득이 득이 어디서 이렇게 똥을 미친거야 또뽀미노 이제 가해 okay. 아이고 이놈이 시기하지 그냥 음, 일단은 어. 위에 반다 이렇게. 아, 신무비네 이렇게. 저까지. 해가지고. 아, 주워지니까 겁나 어렵네. 여기는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신무니다 17m. 그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17m 거든요. 이게, 저 위로 조금 더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 그 아까 전에 맨 위에가 고사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자, 그면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품을막 팔고, 막 머리 쓰는, 머리 쓰는, 막 기계로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쪽 일은 내가 해보니까. 막 몸을 막 써야지. 막, 부딪혀가지고, 막, 막, 골병이 들어야지 여기는 만족하는 것 같아. 이분들이 아주. 아. 집에 가면 물부터 먹어야지. 차에 가면 차에 가면 물부터 먹을 거예요. 분들이 좋아. 자 무사히 두 개를 마치고 왔습니다. <웃음> 난저 끝까지. 아니 어떻게 좀 찍을만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 허리가 굽었어. 아뒤 별로네. 자 이거 좀 갖다 꽂아 놓고 봐봐자자 <웃음> 자, 가방도 똠이 귀에 찍혀가지고는 피난거 봐 가시에 찔려가지고 찍혀가지고 에이 귀가 찍혔어 에이, 우리 강아지 불쌍해 우리 다 고생했어 엄마를 위해서 아주 그냥 쫓아온이라고 깨끗거리고 아주 그냥 고생했어 아 따가워 왜 그려? 꼭 가시가 있는 것만 기로그해게 가시가 있어. 어. <웃음> 있는 게, 있는 게 맨날. 그해서더 꺾어. 어, 꺾지. 약한번 갈았어. 오미는 와가지고 막 <웃음> 낑낑거리면서 <나> 와. <웃음> 근데 <웃음> 와가지고. 나한번점 찍고는 나 그냥 가어 <웃음> 되게 쌩콩하게 싹 돌아가지고 나 이제 왔다잉? 그러고 이제 가나 웃겨가지고 뭔가 와가지고 뭐 저기 할것 같은데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막 죽겄다고 깨긴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깽깽깽 그러고 와가지고 아우 도미야 어떻게 왔어? 그러면은 헥! 그러고 이제 가 뒤돌아보고 가아 웃겨가지고 내가 다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버려, 얘는. 무전, 무전기도 아니고. 아니, 야장 거기다 좀 목도리에다가 또 왔다 갔다 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 실을 뭉타리로 이렇게 짬짬매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 그러면은 야장이 딱 도착했을 뿐인데. 이 정도는 아니고 가서 보고. 아 지금 발르면은 음. 죽을 거아니 조금 아니, 없어 그렇게 많이. 일만큼 막, 막 전투적으로 막 때를 입으면서 막 말만 있는데 없어 그렇게 많이 없어 이거. 왜 축사가 없어가지고 축사도 그런 거몇대질 이게 봄미가 찐득이가 많은데는 멧돼지기막 똥도 있고 응. 그거 때문에 저거는 없어 찬방에 과속 단지터이 있습니다 이 봄이 와도 양배추 밥도 없는데 진 아빠가 야채라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응. 막 방해를 하려고 <웃음> <진짜>. <웃음> 야채, 야채랄너 이미 다 먹을 수 있어?